아, 천일 천일보사입니다 아, 오늘은 양력으로는 12월 16일이고 음력으로는 11월 23일 어, 개묘일이에요 저번편에 천일이 영상밝기로 너무 밝게 했나 또, 너무 밝아 가지고 오늘은 조금 그만큼 줄여 봤어요 어 옆에 있는 저 저기 그, 그 노래 가사 저기 이제 보면대인데 보면대 어, 이름이 보면대야 예? 어 이렇게 이게 책 같은 거 악보 같은 거놓고구는 근데 저기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저번 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. 아 이거 오늘은 조금 더 줄여봤는데 이씨 오늘도 이게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저 저번 그냥 일반 동영상 동영상 촬영으로. 요자 <웃음> 오늘 그 개미, 지금 시간 아까 영상은 또 보니까 막뭐 비리비리비리 막 움직이던데. 자 오늘 주제는 그 초, 아 초를 켰을 때, 아 초에 꽃이 피어요. 꽃이 피는데 그 의미, 그 의미가 뭔지, 그것 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. 그걸 어, 서울 아이가 그 물어서 어, 내내 여러분들한테 뭐 대충 설명을 해줬습니다만은 또 그래 정색을 하고 또 물어보니까 어, 다시 그초얘기를 한번 할까 싶어가지고 어,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.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 오반기예요. 응? 오반기 일명 오반기 오반기는 다섯 자예요. 응? 다섯 방향. 다섯 방향을 가르치는 기라 해서, 오반기에요, 오반기. 응? 오반기. 이 오반기기가 같이 들어가줘야지,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,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, 좋아요. 어, 자, <웃음> 어, 우리가, 그, 우리 제자들. 제자들은 초를 전한 법당, 신당, 여기에 초를 켜요. 표를 켜고, 어, 일반 우리 제작감이 됐든 예비 제자가 됐든, 본인들 그 집이나 그 주변에서 기도 기도를 하고 인사를 할 때는 이제 초를 좀 키고 향을 키고 인사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. 지금 여기 초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거 이거, 어, 이거, 이거, 응, 이거. 이거. 응. <웃음> 자, 그이 초를 키다 보면 간혹가다가 촛불이 타오르다가 예쁘게 꽃이 피어요. 진짜 그꽃 피면 어그 모양이 그 형상이 완전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러한 그 표시가 그림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야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느낄 정도로. 근데 이 천일, 그, 이, 질문에는 그 서울아이 그 요지 내용은 뭐냐면, 꽃을 피면, 추에 꽃이 피면, 기분이 좋고, 뭐가 막 일이 잘될것 같고, 또 그러다가 그것도 잘 된대요. 응? 잘 돼. <웃음> 그렇다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, 막 기도를 해. 막, 기다려고 신정신명 여러분, 할머니, 살펴주세요. 막, 이렇게 하다가, 뭐, 추가 꽃이 확 펴. 엄마, 너무 기분 좋은 거야. 오, 감사합니다. 근데, 이 추가, 초과, 추가를 켜져 있으면서, 하루 종일, 24시간, 48시간, 뭐, 이렇게 해가지고, 계속 꽃이 피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. <웃음> 그게 아니란 말이지. 그다 러 보니까 이 아이가 또 뭐라고 하냐면, 어, 선생님 왜 했더니 꽃이 안 풀면은요, 뭐가 잘안될것 같고, 어? 무슨 뭐잘안될것 같고, 자기가 비린 게안될것 같고, 아, 어, 영 불안하고, 어, 막 기대려지고, 막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. 어? 자기 심리 상태가 그래서 어떠하고 이제 초에 꽃 그 의미를 물었길래, 천일이 간단히 문자로는 답을 해줬어요. 답을 했는데,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이제 본론. 그, 똑같은 초에 초를 쫙 키더라도, 저는 10개 켰어, 이제 만약에. 10개를 쫙 켰어. 그러면 그 10개의 초를 피, 초를 딱킨것 중에 10개가 다 꽃이 피 아니고, 그 중에 하나도 안필 수가 있고, 한두 개만 필 수도 있고, 어떤 초가 꽃이 피거나 안 피거나 할지 아무도 몰라요. 아무도 몰라. 근데, 너무 그렇게 집착을 하다 보면, 어떤 생각이 드냐. 꽃이 피면, 응? 낙 좋아. 안 피니까, 아, 안 좋은 거 아니야? 우리 서울, 그, 아이 마냥, 저세자 마냥. 그런 생각을, 그건 아니고. 꽃이 안 피우고 일반 초, 초등학교 타 이렇게, 응? 이렇게 이제 초 이게 불 붙어 가지고 초만 타요.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, 평상, 응? 그냥 우리 평일, 평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응?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이 그냥 내 일상을 쭉 살아가는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렇게. 근데, 이거 안 좋은 게 아니야. 응? 안 좋은 게 아니고, 평상, 응? 평상시란 말이지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, 응? 그 초, 에, 꽃이 피는 그 현상. 그 사진으로도 많이 있으니까,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, 그, 인터넷에, 어, 초꽃이, 꽃, 초, 초, 어, 초꽃, 이런 식으로 검색 한번 해봐요. 그러면 많이, 이천일도 많이 올렸고. 그러니까, 거기에서 여러분들이, 그 정말, 별의별 희한한 초를, 어, 초, 초불꽃에 꽃 모양으로 이쁘게 펴진, 그 어? 그거랑 볼수 있을 거예요. 근데, 말짱같은초 키워놓고 막이 빌었어요, 이제. 어? 오 신령님 신명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우주 우주 우주의 만 신령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빌었어 이제. 우리 조상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뭐이 뭐 자손 잘 되게 해 주세요. 뭐 이렇게 막 빌었어. 이렇게 빌었는데 말짱하던 수가 거기에서 예쁜 형상을 가지 피어나는 꽃이 피더라 이거야. 그럼 어떻겠어? 일단 기분이 뭐야? 되게 좋지.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.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우리 제자들 입장이나 이런 데서는 신들께서 감흥하셨다. 내지는 아, 답을 주셨다. 내지는 내가 이야기한 소원을 이해하셨다. 내가 막 빌은 정성을 알아들으셨다.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해요. 봐봐라. 이 천일 같이 출중한 제자들은 응? 음? 오래도록 잘 살고 이게 빌고 잘하는 제자들은 기도를 하면 벌써 알아들어요. 어? 신령님, 신명님들께서 알아 주시는지 어쩐지 그걸 알아들어. 그래서 굳이 굳이 초에 꽃을 안 피더라도 안 피더라도 알아들어요 이미 이해를 하셨구나 아, 알아들으셨다고 하는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천일같은 제자한테는 이 천일같은 유능한 멋진 <웃음> 이런 제자들한테는 굳이 초에, 꽃, 초에 꽃이 피거나 하는 거기에 의미를 안둬요, 안둬. 하지만 도력이 약하고, 어? 속된 말로 신발, <웃음> 신발이 약하고, 어? 아 신께서 주시는 뜻과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애동 제자, 애동 제자거나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한 그런 중생들이나 예비 제자나. 이런 사람들은 신께서 주시는 답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잖아. 응? 아직 이게 이게 이게 접신 접신 능력이 잘안 되고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신들께서 얘야 네가 원하고 미은그 정성을 내가 이해했노라 하고. 표시를 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어? 뭐가 있겠어 딱히 둘러봐도 그 상황에서 표시를 줄게 없다고 그 기도를 한당사자한테 그랬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초에 꽃이 피는 거야 초에 꽃이 피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초에 꽃이 피는 형상이에요 여기서 재밌는거 천일이 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천일이 쓰는 거는 저 밀대라고 초의 이름이 밀대예요 이만한 거그 밀대인데 그게 한 박스에 천일이 70개 들어간 거 그 초가 70개 들었어요, 한 박스에. 그러면 그한 박스를, 천일는 초가 떨어진 한 박스째 사와요. 그 70개의 초를, 한 박스를 다 태워도, 다 켜. 이시간이꽤 되는 거죠. 그게 3일초. 3일 간다고 해서 3일초라고 하는데, 한번 켜면 근데 보통 3일 안 가고, 한 이틀. 이틀에서 이틀 반 가요. 24시간 켰을 때. 그러니, 일, 저기, 70개니까 얼마야? 저기, 그, 이틀씩 킨다고 해야 되나? 70개면 2이1 4 140일 아니야? 그죠? 맞나? 어, 140일, 2이1 4초 하나에, 그, 이틀씩 킨다고 했을 때, 24시간씩. 140일을 키더라도, 초 꽃이 하나도 안필 때가 많아요. 많아. 음. 반면, 어떤 때는 영거포 초에 꽃이 필 때가 있어요. 초에 꽃이. 어, 이 천왕정사에 제자들이나 신도들이나 누가 왔어. 예, 천일이 그 기특하고 이뻐가지고 천일이 초를 켜줬어. 그 초도 커요, 도 이만큼 굴고, 더, 크, 더 큰, 더큰 거를 켜줘요, 천일은. 그랬는데 켜놓고 일만했다가그 켜준 중생이나 어, 우리 제자 감 제자 이 아이들 초에서 꽃이 확 핀다 그랬을 때는 그 의미를 그 아이한테 좋은 쪽으로 딱 밀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거예요 그런거 설명이 됐어요 이 도력이 약하고 애동제자고 신들께서 주시는 뜻과 답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럴 때 4차원에서 3차원으로 알려주려고 하니 신령님께서는 그 초, 초의 초 꽃과 형상으로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, 그럼 그렇다고 럼그 해야죠 그러면 초에 꽃이 안 피면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어, 내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못 해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단지 주에 꽃이 핀다는 것 하나의 그런 방편 방법 방편과 방법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고 이해를 하면 돼요. 응? 이해됐죠? 자 봐요. 요방기 요방기 얘기해줄게요. 이 오방기 이 오방기 오방기 또 마찬가지예요. 이 오방기는 이 오방기는 다섯 그러니까, 동, 동서남북하고, 동서남북 사방하고, 중앙, 가운데. 그래서, 방위, 방향을 표시할 때도 이걸 써요. 동서남북, 네 방위하고, 가운데, 중앙. 그래서 그걸 다섯 방위, 오방, 오방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오방기야. 또, 그게 용도가 하나, 그게 있고,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, 어느 신께서 우리가 신께 답을 구했을 때 어느 분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? 하고 여었을때여쭤을때 어? 마찬가지 신을 표시하기도 해요 신어자 볼까요? 우리 장군 어? 장군 어, 이분 이제 용왕 이제 할머니 응? 이런 식으로 신을 표시할 때도 이런 식으로 써요 신 자 방위 얘기할 때그 다음 신 얘기할 때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 또 어떤 용도로 쓰느냐 재수 아잘 되겠습니까 뭘 물었을 때잘 될까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빌었어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기룡화복 기룡화복을 점칠 때도 이오방기를 써요 오방기 그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, 그런 의도로 물었을 때는 제일 좋은 거를 이 홍기, 빨간 기, 이걸 제일 좋은 걸로 이걸 이해를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것은 이 청기. 청기를 제일 안 좋은 걸로 생각하고. 그러니까 고르니까 그러니까 기룡화복을 물었을 때. 응? 아셨죠? 그럼 기본적으로 천일이 얘기한 게 지금 세 가지를 얘기세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. 세 가지. 음. 근데 그거 말고도, 아까 신적인 거, 아, 저, 재미난 얘기 하나. 이번에 그 서울아이 와가지고 이제 전화 하는 할머니랑 하, 아, 참, 이런저런 얘기하고 할머니한테 잔소리 듣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, 쌍놈의 새끼야, 잘해, 쌍넘의새끼 어쩌고저쩌고 하다 할머니한테 막 얘기 듣고, 알겠습니다, 할머니, 잘해, 이렇게 해서. 야, 일랄랄랄라, <웃음> 오왕이 하나 뽑아봐. 하여튼, 네, 하고 인사하쫙 뽑은 게 이거 할머니. 할머니 탁, 이, 이 흰기를 뽑았어요. 근데 지금 방금 그 서울 제작에 했을 때는 재수, 기륭화복을 뽑은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기륭화복을 목적으로 세우고 뽑은 게 아니고, 할머니랑 대화를 하고 할머니 알았습니다. 네.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! 아니, 까불면 안 돼요. 까불어 죽어. 그러 그래 놓고 한나뽑을러하나쫙 하나를 뽑은 게 할머니가 쫙 뽑은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이런 기회에서 아까 그 초의 의미 초꽃 피는 거그 설명을 해줬죠 마찬가지예요 이오반기 또한 오반기를 천이 항상 뽑으라고 할 때는 집중을 해서 뽑아라 하고 얘기를 해요 집중 집중해야 돼 그냥 대충 아무거나 휙 이게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그 잠깐, 내 머리와 내 손끝과 이게 신령님 의지대로 쫙 해서 그 뜻을 표지해, 표지해 표시해 주시는 그러한 이게 도구인 거예요. 그러니까 초, 초에 꽃 피우는 거랑 이 오방기랑 어떻게 오방기 꽃이 개념이랑 같은 개념이다. 하고 이해를 하면 돼요. 이 천일은 이 오방기를 안 뽑아도 똑같이 아까 초입꽃 이 오방기를 안 뽑더라도 뽑지 않더라도 천일은 할아버지 할머니 실령씨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이 천일이 굳이 이걸 뽑을 일은 없어요 이걸 근데 이 오방기를 제자나 중생이나 구슬했거나 이렇게 할때 한번 뽑아봐 하고 딱 맡길 때가 있어 뽑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 이 천일은 이 제자 알아들었지만 그 부족한 중생과 구슬한 중생과 이런 제자 약간 저기 잘못 알아듣는 제자들한테 신의 뜻을 네가 받아 봐라 하는 그런의 미로 오방계를 사용하는 거예요. 5단계. 전에 이거 제자들이나 그 일반 이제 반 많이 얘기해 주는데 진짜 이게 천일이 제작일을 걸어 오면서 천일 처음에 이거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야 이게 다섯 개 잖아요 이게 다섯 개야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뽑을 확률은 20% 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훈기 이걸 뽑는다 그러면 다섯 개 중에 이거 하나 뽑을 확률은 20%죠, 그죠? 2 20 0예요 이거 하나 뽑을 확률은. 하긴 20%, 20%뿐이 안 돼. 이게. 근데 예전에, 그, 보면은, 여는, 저기, 그, 무당들이, 천일 제작이 난가할 때, 자기가 막 해서 뽑아줘. 자기가 막 뽑아, 이렇게. 야! 착! 착! 이러면, 속으로 생각해 저거 뭐여? 제가 표시해놓고 저것만 계속 뽑아된다는 뽑아내는 거 아닌가? 그런 생각 되고 옛날에 어? 어 끝에다가 아 이것만 이만큼 여기다가 뭐 자기 나름대로 뭐표시하면그렇게할수 있잖아 그죠? 그저 그런 생각 되었어. 근데 이게 지금은 이 아무 표시도 없어요 여기에 어 여기 붙잡을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. 후퇴말에 비표시가 없다고. 아무것도 없어, 여기. 표시, 표시 없어. 뭘 뽑을지는 나도 모르지. 그래서 이거를 일반 본인 당사자한테 뽑으라고 하는 거야. 뽑아봐. 응? 어? 때에 따라서 하나를 뽑든지, 두 개를 뽑든지, 그것도, 그런 것도 이 천일 같은 게철맘들 하는 거 아니에요. 신령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.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건데. 어? 재미난 거. 진짜로 옳게 잘 가는 중생은 있잖아요. 계속 뽑고, 뽑고, 뽑고 해도 다섯 번을 뽑아도 이것만 뽑아요. 이거 표시 아무것도 없어. 죽어라, 죽어라, 마, 말도 안 듣고, 응? 말도 안 듣고, 이제 얼마안 했으면 뭐 돼지 인간이다. 걔는 열번 뽑아도 이거 뽑아요. 계속. 돌아버리죠. 미쳐. 이거만 뽑아. 그냥 죽자, 사자. 어? 자기 죽겠다, 이거지. 나는 꼴통이다, 이거지. 이거만 뽑아. 아니, 그 제주도 용하다니까. 제주도 용해. 옛날, 얘기하다, 이거 생각, 얘기하다니 생각하면 옛날 그, 그 서울 제자애가 그 놈이 뭐? 인터넷 어디서 그,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하면서 오반기 한번 뽑는데도 그때 뭐만원이라겠네 얼마라겠나 <웃음> 그런다고 하더구만 세상에 그래요 근데 하여튼 요그초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초액이 그 신의 뜻 신의 뜻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런 의미에서 초액을 이 꽃이 핀다 피는 거지만 그게 안핀다고 위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평상 그냥,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런 날들이다 근데 내내 초에 꽃이 안 피다가 오늘 뭐 기도를 해 놓고 막추원을 하고 추, 기도와 추원은늘 같은 말이니까 늘 일상이 도 똑같이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초에 갑자기 초확 꽃이 피었어 어? 오늘 뭔 일이 좋은 일이 있으려나?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렇게 기대해도 돼요 그거는 그 제자나 그 자손이나, 어? 그 중생이나, 그러할 때 신들께서 알림을 게 주실 수가 있거든. 얘야,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다. 하는 그런 의미로. 그런 표시로. 이해됐죠? 그렇다고 안 피고 안 없다 해가지고, 그, 어? 뭔안 뭐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닌가 봐. 뭐 이렇게. 야, 뭐 내가 조심해야 되나? 그런 생각 갖지 말으라는 거. 알았죠? 추애들이지만, 이게 5반기5반기 또한 그 신의 뜻, 응? 신의 뜻을 본인 스스로가 판가름에서 뽑는다는 거. 이 도구, 이 도구예요, 도구. 신의 뜻을 확인하는 우리 무속인 제자들이. 확인하는. 아셨죠? 응. 오늘 얘기 여기까지. 미진한 거 있으면 다시 물어 다시 물어보면 다시 설명해 줄게 그 전이 초 70개를 다 태워도 70개가 뭐예요? 두 박스 세 박스 태워도 꽃이 안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럼 뭐꽃안 피니까 계속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왜 꽃을 안피세요 <웃음> 그래, 그래야 되냐고 그건 또 아니야 <웃음>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? 여기까지. 여기까지예요. 음, 잘들 보내시고. 네. 여기까지입니다.